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진흥원 시스템 운영팀 김민규 대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단계부터 사업비 집행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매뉴얼 설명드리고 전자협약, 이용환경관리, 사업비 집행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사업 매뉴얼입니다. k s t a r t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상단에 있는 상담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창업사업 매뉴얼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보이시는 세 가지 매뉴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매뉴얼은 모든 단계를 문서화해 놓은 매뉴얼입니다. 이 화면 확인하셔서 모든 단계와 버튼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이것을 보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 매뉴얼은 사업 신청과 사업비 집행을 실제로 해보실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비 사용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애니메이션 매뉴얼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나와 있으니까 보신 내용들 다시 보고 싶으시면 영상 다시 확인하셔도 되고 사이트 들어오셔서 애니메이션 매뉴얼을 보시면서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정 사업 계획서 제출 단계입니다 k s t a r t 창업 사업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들어오셔서 사업 관리 클릭하시고 전자 협약 버튼 밑에 있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메뉴 클릭하시면 선정되신 과제명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제명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과제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전담기관에서 최종선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지 않는 거니까요. 창업진흥원 사업 담당자님께 연락하셔서 해당 내용 문의 주시고 처리 받으신 후에 수정사업계획서 작성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명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사업 신청과 같은 화면 볼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정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신 부분은 직접 수정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정 불가능하신 부분은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이나 1350번 연락 주셔서 수정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보셨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 시스템에는 모든 단계마다 저장하기 버튼 존재합니다.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시니까 변경 없으시더라도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팀원 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가하실 팀원이 있으신 경우는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추가할 팀원을 입력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변경하실 팀원 있으시면 삭제하시고 다시 추가 버튼 클릭하셔서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이지 들어오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정부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부담금이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민간부담금 금액은 0원으로 표시될 거고요 정부지원금 금액만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려오시면 정부지원금의 현금과 비율 부분 민간부담금의 현금과 비율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제는 민간부담금이 0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인 금액을 원단위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비율 부분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구성을 해드리니까 현금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치시고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하단의 사업비 구성 내역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부분 클릭하셔서 팝업창 띄우시고 지금 보이시는 박스 안에 있는 총액 부분 확인하시고 입력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정부 지원금 합계금에 액 맞춰서 예산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총액 부분에 입력하실 때 세부 비목에 있는 제약사항 확인하시고 제약사항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사항 확인은 세부 비목에 있는 노란색 모양 느낌표 아이콘에 마우스 올리시면 제약사항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제약사항 확인하시고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기 마치시면 계좌 등록 부분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계좌번호 미입력 버튼 활성화될 겁니다. 미입력 버튼 확인하시고 버튼 클릭하셔서 파워창 활성화 해주시고 입력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예금주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개인으로 개설하셨으면 대표자 명이 나오고요. 기업으로 만드셨으면 회사 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금주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시면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치시고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일 첨부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팝업창 띄우시고요. 필요하신 항목 확인하시고 파일 찾아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수정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필요한 제출 파일을 첨부해 주시고 전송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송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모든 문서는 PDF로 변환되기 때문에 업로드하실 때 압축된 파일이나 패스워드가 설정된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정상적으로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양식에 맞춰서 업로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확인 마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변환 상태에 변환 중이라는 문구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새로 고침 버튼 클릭하셔서 변환 중이 성공 확인으로 변경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문서 확인 버튼 클릭하셔서 업로드한 문서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제출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상이 있으시면 왼쪽에 있는 원본 확인에 있는 아이콘 버튼 클릭하셔서 업로드 된 파일 다시 확인하시고 원본 자체가 이상이 있으시면 파일 첨부하기부터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본이 이상이 없는데 PDF 파일이 이상이 있다고 라 하시면 137번 연락 주셔서 해당 내용 안내 받으시고 변경하신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화면처럼 협약 진행 상태가 협약서 제출 완료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 상태로 변경되게 되면 음. 수정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시기 전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내용 다시 다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실 때 제출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출 완료 후에 변경하실 내용 확인하게 된다면 주간기관 담당자나 창업진흥원 사업 담당자님께 연락 주셔서 반려처리 받으시고 다시 수정하신 후에 제출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서 제출을 완료하게 되면 창업진흥원 담당자 혹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내용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전자서명을 진행해달라고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안내 받으시고 전자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들어오셔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밑에 있는 협약신청 메뉴 클릭하시고 협약신청 목록에 있는 과제명 클릭하신 후에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민간부담금이 제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항목은 참고만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협약 상태가 협약 검토 완료일 때 과제명 클릭하시고 전자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을 진행하실 때는 에 개인 범용 인증서를 통해서 서명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님의 개인 범용 인증서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 사업이 법인 사업자로 진행을 한다고 라 하더라도 이과제 협약은 대표자님 개인과 맺는 거기 때문에 대표자님의 개인 범용 인증서를 준비하시고 협약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제명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팝업창의 협약 내용과 협약 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제출 서류에 있는 수정사업계획서와 표준협약서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정사업계획서 오른편에 있는 문서 확인 버튼 클릭하셔서 업로드하신 수정사업계획서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주시고 표준협약서 버튼도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표준협약서는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당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확인하실 때에는 협약자명, 주간기관명, 협약기간, 협약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실 때 서명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으시면 주간기관 또는 고객센터 1357번으로 연락 주셔서 내용 수정하시고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버튼 클릭하셔서 인증서 창 띄우시고 준비하신 대표자님의 개인 범용 인증서를 통해서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을 마치시면 협약 상태, 협약서 서명 완료라고 변경되게 되고요. 이 단계가 되면 주간 기간, 전담 기간 순으로 협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일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전담 기간, 창업진흥원까지 서명을 완료하게 되면 협약 상태는 협약체결 완료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되게 되지만 실질적인 사업비 사용은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이후부터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사업비를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이용 동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사업비는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사업비 사용 내역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용하시기 전에 서비스 이용 동의를 진행해 주시고 사업비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절차는 집행관리 버튼 클릭하시고 이용 환경관리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서비스 이용 신청 버튼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내용 확인하시고 협약기관과 담당자명 이상 없으시면 동의합니다 버튼 클릭하셔서 체크해 주시고 이용 동의 버튼 클릭하셔서 이용 동의 절차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동의를 진행할 때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협약 당시에 사용했던 대표자님의 개인 범용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범용 인증서 통해서 서명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따로 문구가 뜨진 않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미 펌뱅킹 이용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문구 확인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카드 등록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지 않으시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저희 시스템에서 사용권들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저희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카드 등록은 이용 신청 메뉴 밑에 있는 카드 등록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급받으신 사업비 계좌번호 확인할 수 있고요. 수령하신 카드 목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상 없으시면 미등록 카드 목록에 있는 카드 선택하셔서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사용 등록된 카드 목록에 리스트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분실하셨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사용 등록된 카드 목록에 체크하시고 사용 중지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재발급 받으시는 카드를 다시 등록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카드사 연락하셔서 카드 취소하시고 저희 시스템 들어오셔서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도 중지를 해주셔야 새로 발급받으시는 카드를 다시 등록할 수있으십니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드 증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증빙은 사업비 사용관리 하단에 있는 사용내역 등록 들어가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드 증빙 버튼 클릭하시고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증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사용내역 등록 팝업창이 뜨도록 되어 있고요. 팝업창 활성화되시면 카드 구분과 사용일자 설정하셔서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그 기간 동안 사용하신 매입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하실 내용 체크하신 후에 선택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회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서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 후 전체 취소했거나 부분 취소했을 경우 저희 쪽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전체 취소는 카드 결제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지만 부분 취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드사로부터 부분 취소에 해당하는 값을 추가적으로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부분 취소하실 경우가 생기시면 전체 취소를 해주시고 그 부분만 다시 결제를 해주셔야 저희 쪽에서 정상적으로 카드 증빙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정상적으로 카드 증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부분 취소와 마찬가지의 경우로 해외 결제권도 저희가 카드사로부터 정확한 매입 정보를 받아 올수 없기 때문에 카드 증빙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요. 해외 결제권이 생기시면 기타 증빙을 통해서 증빙 절차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할부 결제도 저희 쪽에서 카드 증빙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 취소와 마찬가지의 경우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카드 증빙은 국내에서 사용한 일시불건만 증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가맹점 사용 후 카드사 매출표 미접수 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카드 증빙을 사용 승인권으로 하진 않고요. 매출 전표를 상대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사용 승인권을 보내지 않으면 매출표가 생성되지 않고요 매출표가 생성되지 않으면 당연히 저희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카드사로 넘기게 되는데요 자금에 여유 있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도 가지고 계시다가 카드사로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회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카드사 연락하셔서 사용하신 건의 매출표가 있는지를 확인해 을 주시고 매출표가 없으면 매출표가 생성된 이후에 증빙을 진행해 주시고요. 매출표가 있는데 생성이 안 되시면 고객센터 연락 주셔서 해당 내용 말씀해 주시면 PMS 운영팀에서 내용 확인하고 진행해 주실 겁니다. 카드권 선택하시고 다음 창으로 넘어오시면 간단한 카드 매입 정보는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부가세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가세액이 영원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증빙하는 항목이 면세 사업자의 항목이거나 면세 품목인 경우에는 부가세 영원 놓고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면세 사업자거나 면세 품목이 맞으시면 영원 그대로 두시고 면세 품목에 있는 부분 체크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면세 사업자가 아니거나 면세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기로 증빙 부가세액 수정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면세 사업자가 아닌데 부가세 영원 놓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경산때 부가세액에 대한 부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부가세액에 대한 부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부가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액에 대한 부분은 카드 결제일 이전에 사업비 통장에 입금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주간기간 또는 전담기간의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는 카드 결제일 3 영업일 전에 사업비 통장으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카드 결제일이 14일이나 15일이 될 텐데요. 결제일 3영업일 전 오전에 공급가액이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요. 3일 사이에 내용 확인하시고 금액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입금하실 내용들 다 입금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 빠져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증빙 파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증빙 첨부 버튼 클릭하셔서 화면 활성화 하시고 필요하신 증빙 파일 업로드 해 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빙 파일까지 업로드 하시고 입력 마치시면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입력하신 항목이 리스트로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신 내용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다시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내용 수정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승인권자에게 승인 요청 보내실 거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승인 요청 버튼 클릭하셔서 승인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반려권 생기시면 지금 보이시는 버튼 클릭하셔서 반려권과 사유를 다시 확인하시고 수정하신 후에 재등록 가능하시니까 지금 보이시는 버튼 활용하셔서 재등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맹점 취소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되시면 카드 결제만 취소하지 마시고 저희 시스템 들어오셔서 가맹점 취소 버튼 클릭하시고 승인받으신 카드권을 취소해 주셔야 그 금액만큼 다시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 시스템 오셔서 가맹점 취소 버튼 클릭하시고 사업비를 재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사용내역 조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내가 승인 요청한 건이 어디까지 처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내용 확인하시고 금액 활용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상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섯 가지 단계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건은 사용 검토 완료가 되게 되면 카드 결제일 3영업일 전에 공급가액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검토 완료되시면 카드 결제일 3영업일 전에 부가세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사업비 통장에 넣어 주셔서 정상적으로 대금이 빠져나가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 증빙을 진행할 때 홈택스에서 데이터를 받아 오기 때문에 이 단계를 진행하시기 전에 홈택스에 사업자 번호로 회원가입을 해 주시고 회원가입된 아이디에 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저희 쪽에서 정상적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계산서 증빙은 마찬가지로 사용내역 등록이 오셔서 계산서 탭 클릭하시고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인증서 선택 창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 뜨게 되면 홈텍스에 등록한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그 기간 앞으로 발급된 계산서 목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으로 하나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홈택스에서 계산서까지 발급받아야 된다고 라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사업자 범용 인증서나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만 하면 된다고 라 하시면 사업자 범용 인증서나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 혹은 전자금융용 인증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를 하시면 지금처럼 계산서 목록 확인할 수 있고요 승인번호 버튼 클릭하셔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번호 버튼 클릭하시면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매입 정보는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입력하실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필수 입력 항목 다시 확인해 주시고 집행구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로 직접 입금하시길 원하시면 타계좌이체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번 사업을 위해서 발급받으신 계좌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계좌이체 버튼 클릭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타계좌이체 버튼 클릭하시고 사업비를 집행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자비로 입금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빙첨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증빙첨부 버튼 클릭하시고 화면 활성화하셔서 필요하신 증빙 파일 첨부하시고 전송 하기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치시고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카드 증빙과 마찬가지로 입력 항목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입력하신 내용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입력하신 내용 다시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내용 없으시면 한개상 체크하신 후에 승인 요청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려권 생기시면 지금 보이시는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반려된 건 확인하시고 다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서도 사용내역 조회에서 같이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사용상태 확인하시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신 후에 부가세액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카드 증빙을 제외한 건은 현금 집행권이기 때문에 집행 완료가 되면 그 즉시 설정하신 계좌로 공급가액이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 부가세액에 대한 부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수당, 기타 증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입력하는 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내역 등록에서 진행을 할수 있고요. 필요하신 탭 클릭하신 후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 다른 증빙과는 다르게 기본창이 뜨도록 되어 있고요. 필수 입력 항목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치시고 집행 구분까지 확인해 주신 후에 이상 없으시면 저장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타계좌이체 선택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자비로 설정하신 계좌에 입금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빙 첨부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존재하시니까요. 증빙 파일 확인하시고 증빙 첨부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입력 마치시고 입력하신 내용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입력하신 내용 다시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내용 없으시면 한계상 체크하신 후에 승인 요청 버튼 클릭하셔서 승인권자에게 승인 요청해 주시고요. 반려권 생기시면 반려 대상 재등록 버튼 확인하셔서 반려권과 사유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등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카드 증빙을 제외한 네가지 건은 모두 현금 집행권이기 때문에 승인이 완료되면 그 즉시 설정하신 계좌로 공급가액이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부가세에 대한 부분 처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사업계획서부터 사업비집행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콜센터 135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케이스하트업 내에 있는 온라인 매뉴얼을 통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시스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